오우 야굿샤잘 야, 치는구만 잘먹었어 그, 캐리가 어 오. 거 가져가시면 이거 굿샷 우와 요. 쿠샤 잘 쳤다. 와! 와잘 나이스 온 와. 다시 할게요. 어. 머리도 올리지 말고 힘 빼고. 굿샷. 오, 쿠샤! 잘 쳤다. 굿샷 잘 쳤다. 오야 오굿샷 굿샷 야 역시 믿을 분은 채티 팀님뿐이네. 어 넘어서 근 <웃음> 안돼! 너무 왼쪽이다 오! 나습니다굿와잘 <웃음> <웃음> <넘치죠>, 넘치. <웃음> 쳤다 다 사모님 나이스 <웃음>